꽃이 언제 피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지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알아야 꽃놀이를 가지 <놀람> 봄봄봄 봄이 왔네 아직도 남아있네요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내 <목소리도> 우연히 봄 <목소리도> <보유로> 좋아 네 모든 것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내 음. <목소리도> 네 마음에 내려와 사분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일름 봄바람 휘날리며 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지리거리를 두리걸어요, oh yeah. 그대야, 그대야, 그대야, 그대야.